콘트라 베이스는 사실 없는 말이에요. 이게 독일식으로 콘트라 바스라고 발음을 하는 게 맞고 이제 미국식으로 하면 더블 베이스 케이팝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10인조에서 한 15인조 정도 더빙을 두번더 받으면 45인조가 연주를 한 그런 효과가 나겠죠. 보컬은 뭐 조용한 부분이나 큰 부분이나 무조건 제일 앞에서 제일 잘 들려야 돼요 왜냐면 이 곡의 주인공이니까 스트링 라인의 캐릭터성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브릿지 주인공처럼 나서 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점은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 미디 스트링이잖아요 첼로를 그냥 이렇게 해버렸다 하면 이러면 베이스가 그냥 오른쪽에서 밖에 안 들리겠죠 리얼 스트링의 알수 없는 그 질감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을 따라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